네 안녕하세요. ACDS 엑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차량을 들고 왔는데 여기는 경산에 위치한 옵스워시입니다게러지형 시간제 세차장이고 특별히 이 녀석을 위해서 경산까지 달려왔어요. 부산에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부리다게 촬영하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차가 86년에 최초로 이제 출고가 되기 시작해서 92년도 3년도 거의 한 5년 정도 생산이 되고 없어진 차입니다 네,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이 나왔죠 전국에서 6만대 정도밖에 안 팔렸기 때문에 음, 전 세계에서 이제 몇대안 남았어요 이 차량 페인트 색깔은 청색입니다 청색 정말 희귀한 색깔이에요 화이트나 블랙은 많이 보셨죠 네, 30년이 넘은 차량입니다 각그랜저의 네, 후기형이에요 전반적으로 세월의 흔적이 있긴 있지만 이몇년 밖에 안된이 친구가 어 이런 올드카를 가지고 클래식카를 가지고 어떻게 세차를 해나가는가 이런 과정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세차 환자의 관점으로 이 깨끗한 걸 조금 더 깨끗하게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사용될 케미컬은 어, 마프라 라보 코스메티카의 라인업들이 많죠 저 케미컬을 쓰는 이유가 독일자동차협회에서 VDA 인증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 어, 자국에 뭐, 벤츠, 아우디, BMW, 요런 것들 다 명품이죠. 포르쉐라든지 요런 것들 다 중요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부품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증 코스를 밟았습니다. 프리머스나 퓨리피카 이런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다 A등급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차량에 정확하게 쓸수 있는 경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건세 차를 계속 컨텐츠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적용을 했을 때 어, 안전할이라는 걸 저도 좀.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어, 중간에 말씀드리면, 어, 이 차를 또 구해주신 김정곤 대표님, 너무 감사드리고. 어,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쓸 케미컬은 루미너스입니다. 네, 국산 케미컬이고 순수하게 제조가 되고 어, 제조되는 그 과정들이 어, 자체적으로 다 연구개발해서 생산이 되는데 제가 앞전에 이제 불랑을 썼죠. 뭐 구연산이나 이런 것들 어, 천연재료로 다 만들어져서 뭔가 인체에도 안전하고 이 안전세차를 중요시하는 엑시멈에 나아가는 가치관, 방향 이런 거에 정확하게 그 이상으로 부합을 한다.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도 깨끗하게 적용이 될 거고 제 인체에도 해롭지 않을 테니까 다양하게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 하... 갓그랜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혐다 <웃음> 신이 납니다 <웃음> 적인 성분이 아니라서 인체에도 안전하고 왜냐면 일반적인 세정제를 여기 쓰면 호흡기로 다 들어가요 세정제가 세면 이런 오래된 것들 있죠 이게 벗겨져요 막제 경험상 그랬어요 찐득찐득해져요 근데 애초에 이 그랜저가 잘 만들었고 또 그리고 이 원형이 원래 일본차기 때문에 차도 좋았고 에어컨도 오토요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칠까일까봐 아, 같이 들 야 알칼리성인데 이야 겁난다 겁난다 파울이 이거 두꺼운 파이 너무 얇으면 확실히 좀이 세정제를 빨리 먹어서 이런데도 사가가지고 색이 다 벗겨졌어요. 제가 잘못 건드린 일 큰일 날것같아가지고파울에물 묻혀가지고 조금 작았습니다. 저 <목소리도> 하스가 향이 좀안독해서 좋은 것 같아. <웃음> 대로가 진득하죠. 이대로도 약산성. 루미너스 데몬 휠3푸도 약산성. 서로 이제 pH가 맞으니까 궁합이 좋겠죠? 와, 30년. In my head by lighting up a fire. Bury my old thoughts instead so you could feel the same. I l i v alone w i t you inside my mind. We would dance the night away to the morning light. 프라비트를 하나 찾았는데 리티리 장갑을 끼고 일반 세차 장갑을 또 끼고 막 촬영을 하면서 벗고 카메라 만지고 막 이런 게 저는 너무 힘들어서 방수 미트래요 방수 미트 전혀 스크래치는 안날 느낌이에요. 뺐다 고쳤다. 헤드가, 이게, 사이즈가, 뭐, 처음에 보는 집에 가서, 이거, 옷을 뭐 굽나야 돼. 저기, 저거, 저런데. 무덤으로 좋네. Oh, my 아, 고소 진짜 쉽게 하기도 있다. 지 떨어질까봐 힘을 못 주겠다. 아, 진짜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닦아보셔야 되는데. 이도장면는 엄청 지금 상태가 엄청 얇은 게 느껴져요, 뭔가가. 요즘 도장이랑 좀 다른 느낌이지. 이런 곳은 알칼리보다 환성이 유하고피리피카가 안전하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 차는 안전빵으로 가야 됩니다. 엄청 더럽다. 베라 베라압 좀 안심이 돼지. 그런 거를 막 끼려야 될 텐데 이거는 슬슬 제가 왜 비싼데 쓰냐면 빨라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 룰미나스가 <목소리> 이렇게 안 되고 뭐 빨라 나중에 다시 써야지 아깝잖아 근데 나 폴리싱 왜 이걸로 보냐 r u x a 춥기도 춥고 지금 발도 너무 아프고 발이 너무 아파요. 발이. 숙소가서 좀 자고 아침에 와서 좀 작업하고 계속 이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부분적인 뭐아 뭐지? 뭘 어떻게 해나일단아 되네. <웃음> 아니 기분이 너무 좋다. 이거. 아, 제가 이런 걸 언제 닦아보겠습니까? 이 x q 이니 폴리셔 나온 1 2 1인치리인치폴리셔은요 듀얼로도 가능하고 치의공간1 2치의 공간은 1인치의 공간은 1인치트 공간은 1인치의 공간은 1인치 하는 거 봐라. 세그 됐다 세그. 와, 또 방역인데 어, 트리고 이런 거 처음 보네. 야, 이때 감성 그대로 딱. 오. 이 맛이지. 은은하게 반광으로 변하네요. 팔이 안다가 이거 깊숙하겠는데 원래 색깔로 돌아온다네. 치기네 이뭐선 내리고. 이 클락션 하다가 억! 하고서 앞으로 갈것 같은데. 좀 편하네. i o t h 게 닦이는데 5분 정도 경화 뒤에 닦는 거라서 r e my t l i n i d t i e r t h my s h a d a l k a n t 여기 안에 이 검정색 부분만 도색이 돼있고 지금 방식으로 하면 다이아몬드 커팅이겠죠? 근데 그냥 진짜 쌩이어요 이거는 타이어 래핑 젤이에요 우리 자동차 래핑 알죠? 지금 아이언머머라 엄청 풍합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루미너스는 딱 기본이 돼 있는 회사가 누가 써도 작업성이 쉽다.